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데뷔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지? 2021년이 되었고요. 저는 스웨덴에서 석사생으로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학기라고 해서 별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코시국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대학 수업이 3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고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저도 온라인으로 충실히 수업을 들을 생각입니다 이게 2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학기를 마치면 제 모든 프로그램의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만큼 이번 두 번째 학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학기의 첫 번째 수업은 뭐였더라? 미디어 m 커뮤니케이션 메 o 로지라고 하는 수업이고요. 뭐 총15 학점짜리 수업이고 약두달 정도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리딩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9시 49분인데요. 아까 4시 반쯤에 이 리딩을 읽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읽었는데 드디어 리딩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쉬고 내일 수업 때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고 그리고 멘토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막새 학기를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 시점인 시기이기 때문에 멘토 미팅에 초반에는 많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멘토 미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굴까지는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대강 제가 멘토 미팅에 참여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 okay. Now, yeah. okay, It was not mandatory to do a cartoon, but I just did. But it was okay, because I had s o m e t t e d with my friends and family, so that's a little bit for me. <laughs> and about this new course, actually I did, I read the same book, the first book, by Thomas Thomas Krohn uh, for my bachelor's. So, personally, I thought it was okay. And at the same time, I feel like this really is essential course for our future graduation thesi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